재벌집 막내 아들 12화에서 진성준은 순양금융지주회사 대표 선발에서 진도준을 이기고 사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진도준은 이미 다 계획이 있겠죠. 진도준을 당장은 순양금융대표가 안 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카드 대란이 닥칠 테니까요. 카드 대란으로 인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테지요. 그리고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안에 모현민이 뇌물로 그림들을 돌렸죠. 이것도 서민영이 수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진성준은 금융지주 사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할테고 결국 걸리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진성준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양은 이미 법조계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니까요. 1화에서도 나왔지만 진영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회사가 휘청거려도 비자금을 조성해도 진성준은 집행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다가 아닌 거죠. 물론 진양철, 진도준을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긴 한데 이것마저도 최종 배우가 진양철의 부인 이피로이었다면 진성준은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최고의 악당 진성준에게 가장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건 모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에서 진성준은 모든 것을 진도준에게 다 뺏기고 모현민한테도 이혼 당하는데요. 이때 모현민은 진성준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놓고 진성준에게 던지며 떠납니다. 이제 드라마로 돌아와서 재벌집 막내 아들 6화에서 진성준과 모현민은 보트 안에서 만나죠. 이때 진성준은 모현민이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남겨진 라이터 등등의 어떤 여자 연예인의 물건이었는지 모현민에게 말하죠. 이때 모현민은 진성준에게 술잔을 들며 말합니다. 이 잔은 누가 마시던 잔이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진성준은 당황해하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라고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모현미는 초기 굉장히 좋죠.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국지한 미제 사건들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유명 여자 연예인 의문사나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진성준이었을 겁니다. 모현미는 작품 내에 라이벌로 볼수 있는 서민영에게 그 술잔을 건네주며 제보할 것으로 봐요. 서민영은 열심히 파헤친 끝에 진성준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진정한 사이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해피엔딩을 보여주며 명작의 완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재벌집 막내 아들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